A형 간염은 질병이며 외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간이식 수술을 하여도 상해 후유장애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 0 2 4단5146334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경 상해 후유장해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내 급성 A형 간염 진단을 받았으며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세균 또는 바이러스 때문에 발병한 급성 A형 간염이 보험계약상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급성 A형 간염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질병코드 KCD상 B15.9 간성 혼수가 없는 A형 간염에 해당하는 질병이고 원고는 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A형 간염의 발병 경위는 막연한 추측에 해당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발병 원인이 원고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의 A형 간염이 세균,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보험증권 및 약관의 질병과 상해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설명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